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저희 함께 읍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 중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을 좀 읍조려보면 좋겠어요 좀... 많이 의외인데 목사님 와. 이거 뭐 밥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밥먹어라 <웃음> <아치>, 아침밥먹어 <웃음> 어. 아침밥먹어라 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네. 화가다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본문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아. 뭔가 좀 은혜롭고 본인이 감동받은 본문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은 은혜받은 본문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항상 네. 교회 다니시면 담임 목사님 그 주일설교 아. 주일설교 말씀 중에 하나 또 말씀이 좀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네. 단임 목사님 주일설교 제목을 좀 일주일 동안 읍절여 보고 네. 제목을 읍절이다 보면 말씀이 하나, 하나는 떠오르거든요. 네. 네.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능한 한 아. 교회 자기 교회 단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확실히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세요. 목사님 지금 음. 매주 말씀 선정하시는 걸 보면 음. 전체. 긴 말씀 중에 아주 짧은 네. 한 포인트만 잡아내시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꼴 먹여주면서 말씀 읍조리는 훈련을 시켜줬으면 우리도 말씀 읍조리는 게 자연스럽죠. 뭐 그들처럼.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마음은 있는데 본문이 길면 잘안 되고 어.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아하. 잘 먹으려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웃음> 아니 라면 하나여도 맛있게 먹어요 몸이 그렇죠. 살이 되고 그렇죠. 피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음. 어, 그, 근데 짧은 구절이지만 한 단어를 읊조리다 보면 그, 그 본문 전체가 여러 각도로 음. 사람의 그 어떤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 생각이 나요. 음. 초신자는 조금 목사님들은 막 그, 그장 전체가 생각나요. 이 한, 이한 단어만 읊조려도. 오. 조반, 그러면. 21장이 네, 그냥 그, 그냥 <웃음> 그, 그다 떠올라요. 야. 그러니까 굳이 아하. 반복해서 읊조리는데 다막 이렇게 하려고 어. 안 해도 음흠. 습관이 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 절을 다 읍조리게 네, 되고 네. 또 여러 절도 읍조리게 되겠죠. 아하. 제가 목표하는 건 이제 좀 사람들이 쉽게 습관이 되게 가지고 네. 싶어서 짧게 거르는 거죠. 자 오늘은 0가다 초심자과정이군요. 네. <웃음> 자 오늘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재밌는게 네. 중요한 때그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너무너무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을 때는 네. 꼭 먹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최후의 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이 음식 먹는 걸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네.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이는 그 자리가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은밀하게 준비하시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음. 내피다 먹고 마셔라 음. 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절망하고 가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음식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뜨였어요 밝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순부활하신 순 보고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 고기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음. 그때 오셨어도또 일단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도 안 내시고, 화도 안 내시고 <웃음> 음식을 먹어라. <웃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해준 밥또 음. 음. 사먹는 밥의 차이가 네.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음. 엄마가 주는 밥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나봐요. 옛날에, <웃음> 옛날에 사람들이 막빼빼하고장할때 네. 음. 엄마가 주는 밥만 밥뭘 먹으면 살이 찐다. 음. 그왜 그런가? 사랑이 담겨 있다. 막뭐 그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주는 밥에 가장 큰 특징은 돈을 안 내고 먹는다는 거예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좋은 밥이 많이 있는데 음. 돈이 없으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먹는. 음. 엄마가 주는 밥을 돈 내고 먹으면 엄마한테 맞아요. <웃음> <웃음> 진짜. 네. <웃음>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음. 돈 없이 와서 먼저 은혜를 먹기로 원하신 것 같아요. 아멘. 먼저 힘을 얻기로 원하신 것 음. 같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나에게서 음. 잘못을 찾아내고 음. 또 나를 고치고 음. 또 나를 변화시키는 데더 관심을 갖는데 음. 주님은 그냥 먼저 먹어라 음. 먹고 힘을 먼저 내라 음.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힘을 먼저 내야지 음. 네 속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음.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부모들이 음식 준비해 놓았더니 맛있게 먹는 자녀 볼 때보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음. 1장 31절을 보면서 꼭그 모습이 느껴져요 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러는데왜 음. 그렇게 기뻐하시냐면 먹을 걸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음.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음. 자녀 기다리는 부모 마음 음. 근데 자녀가 나 와서 맛있게 먹고 그렇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이 세상에 있을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갑없이 그냥 먼저 음. 나의 어떤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음.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내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음. 먼저 조반을 잘 먹는 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잘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네.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하가다는 어떻게 보면 조반을 먹는 음.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말씀 네. 목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씹어먹고 아하. 어, 염려들 근심들을 내려놓고 음. 어, 염려 근심을 먹지 말고 <웃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먹고 음. 또 서로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먹고 이런 음. 우리의 그 습관을 주님의 조반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는 아, 네. 그런 훈련을 하실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 사랑이 먹여지니까 음. 내 양도 맡기실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마음 놓고 그러, 그런 에,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